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에서 21번 고전문학 작품이죠 소현성록 한번 해설해 볼 건데요 여러분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 고전소설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계속 이름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물을 지칭하는 말을 잘 찾아야 된다 알겠죠? 인물을 지칭하는 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 무조건 서술자 개입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진행되기 때문에 인물을 지칭하는 말을 잘 찾고 서술자 개입,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권선징악이다. 거의 대부분 권선징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개잘 기억하신다면은 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상서 셋째 부인 여씨는 여시가 나오죠 그럼 여시 그리고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시 그 마음씀 스이가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마음속에 불평하여 생각하되 이 사람이 있으면 내게 네 내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 하여 좋은 마음이 없더라 해서 여씨가 지금 석씨를 굉장히 질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날이 늦어져 모임에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 둘째 엄마, 둘째 엄마라고 볼수 있겠죠?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하길 석부인은 실로 어적한 선녀라 상공의 총애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자 석파가 치해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 자 실언. 실언이 실언 무슨 말입니까 싫어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실수의 말입니다 실수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단어를 잘 모른다 단어 어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 아니라 덕행을 겸비하여 신무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해서 어, 양부인도 나옵니다 지금 어, 석파 나오고 그 다음에 양부인도 나옵니다 그럼 양부인이 첫째 부인이겠죠 어, 서모 석파 는 둘째 부인이니까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병원당에 이르러 웃고 왈 나를 불러 무엇하려 하려 하느냐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어, 자랑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는 이제 석부인이 누입니까 어, 둘째 부인입니다 둘째 부인이 받는 총회를 여부인에게 자랑을 했대. 자, 석 씨가 내키지 않아 하며 당부하되 후일 그런 말 마수서 하니 석파가 웃었습니다. 자, 여 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했으니까 이 양부인이랑 상서는 굉장히 인물이 좋은 인물입니다. 맞죠? 좋은 인물들입니다. 1, 1일은 상서가 문화 후 초운당에 가니 여시 없고 노군당에 이르니 희미한 달빛 아래 여시가 난간에 엎드려 화시 방을 엿듣는지라 여시가 난간에 엎드려서 화시의 방을 엿들었대요. 그럼 이게 뭐짓지 하고 있는 거죠? 도로 초운당에 와신유로 하여금 청하니 여시가 급히 돌아오니 상서가 정색하고 문왈...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시 답발문난후 소부인의 운치가게 에 갔다 왔습니다 했, 했는데 지금 이거 거짓말이죠 여시는 어디 갔었습니까 화씨에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 화씨에게 갔으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느라 치는지라 책망하며말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무릇 여자의 행세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밤에 분주히 다니리오.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음은 금수의 행동이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 눈에 세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다시 이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갈 생각을 할지어다 하며 기세가 엄숙하니 여시가 크게 부끄러워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상서가 인품을 통해서 이제 여시에게 어 가르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후 여시 밤낮으로 생각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무제와 여태자를 이간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니 능이 알리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간질 이간질 서로 사이를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누구와 누구를 사이를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여씨가 나쁜 여자죠 여씨가 나쁜 여자고 지금 석씨는 착한 여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여씨, 석시를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상서와 석시 간의 관계를 이간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이리 치밀한지라 니능이 알리오 이렇게 돼 있고 1일은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양부인은 시부모겠죠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석시가 마침 병이 나서 문안히 불참함에 여기서 의 석시는 착한 여자죠 맞죠 역, 여기 착한 여자 속시입니다자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니 개성이 짐지 침상을 했을 다가 갑자기 봉한 것을 얻어내며 알지 못하게 또다 누가 이런 것이고 필연 동료 중 이런 것이니 임자를 찾아주리라 여기서 봉한 것은 지금 보면은 저주 저주와 관련된 것이겠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주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스스로 혼잣말 하거늘 부인이 수상히 여겨 가져오라 하여 풀어보니 그 글에 글이 적혀 있는 거죠 품은 하니 흉악하게 참아 보지 못할 바이러라 필적이 산뜻하니 완연히 석시의 것이라 크게 괴이 여겨 자석시의 것이래요 굉장히 어, 수상한 상황이다 맞죠 석시의 것이라니 여시의 것이 아니고 석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희한합니다 그래서 괴히 여겨 이상하게 여겨 다시 보니 그 온사의 흉함이 차마 바로 보지 못할지라 어, 양 부인이 불을 가져다가 사르고 신녀들에게 당부하며 왈 어,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한 즉 죽을 죄를 당하리라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묻은 거죠 이 사건을 그래서 좌우 신녀 듣고 송과하여 입을 봉하되 홀로 개성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자누설치 못함을 조급해 했대 그러면서 그러면 이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겁니까 이거는 100% 이제 여시의 사주를 받은 개성의 행동이겠죠. 그래서 여시의 사주를 받았다. 자 양부인은 석씨와 자녀를 보나 내색하지 않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양부인은 일말의 그 석씨 부인에게 석씨에게 뭐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중력 부분 줄거리에 중력 부분 줄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석씨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여의계용단을 먹고 화씨로 둔갑해서 나타나자 상선을 친누한 소씨 이나면윤씨 석파를 모아 함께 실상을 밝히려 여씨의 신복을 찾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석씨가 졌습니다. 맞죠? 석씨가 져가지고 쫓겨났다는 점. 그리고 화씨까지 모함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여의계용단이라는 둥갑을 어, 해주는 수단. 둔갑을 해주는 수단. 수단까지 이제 마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합니다 맞죠 신녀가 10시 신복 미양을 가리켜 아르니 상서가 상서는 그 남자죠 미양을 잡아 내어 엄악게 조사하더라 미양이 혼비백사나요 사실대로 구하고 두 가지 약을 내어드리니 소시 등이 다투보고 어 어때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상서의 인품됨을 알수 있죠.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두 화씨에게 나눠주니 진짜 화씨가 녹이 가득하여 복구할.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 남긴 몸이 달리되랴 니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개인한 생각으로 폐악을 떨려 하는요 상서 왈 어지럽게 굴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화신은외면을 마시되 용모 변치 않더라 상서가 또 여씨에게 권하니 여씨 먹지 않고 여씨 먹고 왈 아니 먹는 제의심 되도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 이제 여씨가 여의계용단을 먹고 어 자신의 그 얼굴을 숨겼으나 드러나는 부분이죠. 자소씨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더라. 여시 마지못하여 먹으니 화씨가 변하여 여시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박장대소하더라. 왜 박장대소합니까? 이제 선이 승리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상서 바야흐로 단정히 고쳐앉으며 말. 혼자 있는 곳에 요사스러운 일이없건을이아우가 어질지 못하여 집안에 이런 변이 있으니 대장부대어안효자를 거느리지 못하여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고끄럽지 않으리요. 석씨를 모함함도 여시인이 누님이 따져 물어소서 이렇게 하니까 석파가 먼저 나서서 미양을 붙들고 물으니 미양이 당초부터 여시아 계교로 꾸몄던 일을 낱낱이 말하더라 자 낱낱이 말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석씨가 오해를 사가지고 나가게 됐잖아 모함으로 그럼 그것도 그 이제 풀리겠죠 자 그래서 소씨 윤씨 두사람이 웃음이 왈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 심이 우리 의심이 그러지 않도다 았 해가지고 석파모시을 좋아해 뛰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여시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시는 구집기를 마다, 마지 않더라 해가지고, 이제 권선징악의 요소가,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취성전에 들어가,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래더라. 양부인 놀라고 여시을 불러, 마루 아래 꿀리고, 벌준이 가장 엄숙하여, 언어 명백하며, 어, 들음에 목골이 송년하더라. 이에 여신에 치고 개성과 미양을 등, 이 등을 어미 다스리고 집안을 평정하더라 해가지고, 어, 서연성록, 지금 이거 가정소설이죠. 가정소설에서 항상 보는 거는 이제, 처와 첩들의 갈등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까 배경 묘사 배경이 이제 구름이 잔뜩 낀다거나 또는 배경에서 이제 뭐 번개가 친다거나 상서로운 구름이 어, 생긴다거나 그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묘사에서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 부분은 틀린 것 같죠 자 독백을 반복하여 내적 갈등의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내적 갈등이 나타나지 않죠 인물간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어 여씨가 이제 석씨 부인을 연맥이고 그리고 상서의 집안을 어 아장내려고 했는데 상서와 그 어머니 그리고 누이 해가지고 전부 구해냈죠 그래서 독백을 반복하는 장면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백이 반복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은 지금 내적 갈등이 아니고 외적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백도 나타나지 않고 전부 대화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과거 장면, 현재 장면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쭉 전개되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고 있죠. 자,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어, 여씨, 여씨 한 명과 그리고 다른 인물들, 처 그리고 그리고 상서, 그리고 시부인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인물들과의 다면적 갈등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죠. 자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까?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은 장면이 변해야 됩니다. 근데 장면이 변하지 않고 그냥 한 공간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부분 틀렸고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이 사건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돼 있습니다 자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하고 있죠 그래서 석파가 이제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석파가 이제 말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시에게 불을 지폈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일에 관여한다 라고 할수 있죠 상서는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 그래서 어, 그냥 여기 보면은 자 상서 봐봐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친다 그래 가지고 다른 분의 그 저,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내눈이세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한다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여시는 상서의 책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여시가 크게 부끄러워 하더라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시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자 양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시녀를 통솔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부인 지금 보면은 전부 일을 진행할 때 아주,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리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꿀리고 벌준이 가장 엄숙하여 해가지고 집안을 평정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부인은 권위를 가지고 가족과 시녀들을 통솔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욕을 해소하려 한다 자 소씨는 나아가 우김질로 들이붙더라 여씨가 맞지못하여 먹으니 이 부분을 통해서 소씨가 여씨를 압박하여 의욕을 해소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자 20번 맥락을 고려하여 기읍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후일 그런 말 마소서 자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석파가 벽군당에 이르러 오고왈 나를 불러 모았는데속분이 받는 종이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제 어,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지 독선 독선은 뭡니까 혼자 지멋대로 하는 게 독선입니다 독선을 질책하는 말은 아니었죠. 자, 그리고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도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석파가 위험에 처할 그런 레벨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맞죠? 상서의 서모. 그러니까는 시어머니입니다. 둘째 시어머니. 자,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 아니죠. 그런 말 마소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여부인에게 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자랑함으로써 여부인의 그 질투심에 불을 당기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의를 표현한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다 이 부분이 맞겠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자,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 불신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문제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제 기 ㄱ만 확인하면 답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니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문화 후 소부인의 운치가게 갓더이다. 이거 여시가 구라친 거죠. 자 상서의 오해를 증폭시키는 말입니까? 아니죠. 상서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지. 상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상서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 말도 아닙니다. 상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라를 친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고 니은은 상서가 가진 정보를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것도 아니죠. 상서가 가진 정보를 알더라도 아마 한번 잡아 뗐을 거야 맞죠 응모 모티프는 해가지고 이 모티프라는 거는 화소입니다 화소 그래서 이야기거리라고할수 있죠 이야기거리자 이야기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변신 모티프는 변신을 하는 인물이 나오면 변신 모티프라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데렐라 모티프 신데렐라 모티프 같은 경우는 에못 사는 집 여자가 아주 잘 사는 왕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어 신데렐라 모티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현대 드라마 같은 경우엔 신데렐라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죠. 자,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를 실행하는 이야기 단위이다 해가지고 이야기 단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물 진행 과정에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환상적 요소 그리고 조력자가 등장해 음모자를 돕기도 한다 해가지고 어 앞에서 나왔던 여기 개성, 개성이라는 애도 나오고 그리고 신복, 미양도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개성과 미양이 조력자로 등장해서 음모자를 돕죠. 자, 음모가 실행되면서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는데 음모의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 서사적 긴장은 일시적으로 이완된다. 이때 음모자가 또 다른 음모를 꾸미나 결국 음모의 실체가 드러며 재상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해 가지고 어 석시를 담궈 가지고 자기가 총애를 받고자 하지만은 그 총애를 받지 못하죠 그러면서 일단 담궜으니까 서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되는데 또 다른 업무를 꾸며 가지고 이제 화씨도 담그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가 자신을 석시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시를 이관하려는 데서 석시와 경쟁관계를 이시간 역시 여시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됨을 알수 있죠 그래서 어, 이 경쟁관계를 의식해가지고 질투를 통해서 담근거죠 여시가 그 꿈인 봉한고시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전해, 전해진 데서 상황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해 서서적 긴장이 고조됨을 알수 있죠 자,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시녀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돼요 허사적 긴장이 일시적으로 이완됨을 알수 있다 음,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양부인에 의해서 음모의 실행이 저지됩니다 자, 회면단을 먹고 여시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데서 음모자의 욕망 실현을 위한 준비한 환상적 요소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로 작용함을 알수 있다 그렇죠 알수 있죠 환상적 요소 인물이 모습이 바뀌는 게 <웃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상서는 금수의 행동을 한여시을 교화하려 했지만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시를 내친 데서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을 대립이 어디 있습니까 대립이 대립이 있으려면은 양부인이랑 상서랑 말싸움이라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5 번이 답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고전 소설 소현성록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현성록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가정소설의 모습을 그대로 땄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소설이니까 또 어떤 특징 가지고 있습니까? 처척, 갈등, 질투. 자, 이런 질투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지지만 결국에는 권선징악입니다. 그리고 어, 착한 여자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 권선징악적 요소를 통해서 문화를 주입하는 거죠. 사상을 주입하는 겁니다 가부정적 요소가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기존의 이데올로기에 여자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내용을 전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런 고전소설을 읽음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물을 지칭하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석시 해가지고 석부인 이렇게 굉장히 뭐 다양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어떤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 3개 4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는데도 자, 그런 어 지칭하는 말을 통해서 인물을 어떤 인물을 지칭하는지 여러분이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술자 개입이 일어납니다 어찌 뭐뭐 하지 않으리 뭐 이런 식으로 소설자 개입이 일어나려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모든 인물의 어 내면 감정이 주로 드러납니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어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 없이 소설자 개입이 일어났다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거를 그냥 거의 95% 그러니까 그냥 찍으세요 음, 찍으세요 그리고 건선징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8번에서 21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